마약계란장 먹을거 가성비 밥도둑으로 유명해 반으로 가르면 황금빛 오야 빨리 먹어보자 홍사운드 먹은 밥공기만큼 공기도 먹어요 홍.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! 마약계란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숙으로 해가지고 비주얼을 끝내줄 것 같은데 미쳤다 이거 한 12시간 이상 숙성하면 색깔이 이렇게 변해요 음 온것좀딱 올려가지고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 <허이, 웃음> 아니 이렇게 만족감이 좋다고? 아, 아니, 이거 그 헬스장 트레이너 분한테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다 계란이 지긋지긋하실 거 아니에요? 이런 계란장이라면 완전 맛있게 드시지 않을까? 한번 드려볼까? <웃음> 맛있다 기대를 사실 별로 안했거든요 텐션을 올려야 되는데 안올라가는겨 왜냐면은 테란이잖아요 <웃음> 근데 이게 반숙이 포인트네 장조림 이런거랑 완전 다른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반찬가게에서 샀던 도라지 아니 근데 색깔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이게 채소를 꼭 넣어야 돼요 이렇게 아삭아삭 씹히는 게 완전 포인트네 한번 해드셔보세요 진짜 노력 대비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<웃음>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네 얘는 진짜 가성비 밥도둑이다 와. 아 안되겠다 간장게장 주문해야되겠다 간장게장 간장에다가 마약계란장을 추가로 딱 담가먹으면 감칠맛이 막더 폭발할거 아니에요 더 맛있겠지? 사실 제가 간장게장 간장으로 그 냉동삼겹살을 이렇게 담갔다가 그렇게 먹어봤거든요 너무 맛있는거예요 다음 메뉴는 간장게장이다 마약계란장을 만들기 위해서 열 때마다 기분이 좋아. 이게 숙성을 덜 시키면 그 노른자의 노란색이 나오거든요. 근데 간장에 좀 12시간 이상 있다 보니까 색이 이렇게 됐는데, 저는 이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약간 게장에 내장 먹는 약간 그런 느낌? 마무리는 도라지로 깔끔하게 음.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마약계란장 먹어봤는데요 이반숙계란이 주는 부드러움과 짭짤달달한 간장과 아삭아삭 씹히는 이 채소들이 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맛있어요 한번 집에서 드셔보세요. 오늘 영상 보시면서 또 침이 꼴깍꼴깍 넘어갔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꼭 눌러주세요.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